음. 오늘 새벽에도 영상이에요. 삼도래 어. 삼도 삼돌, 새벽에. 그그 <웃음> 슈퍼카 슈퍼카 <소리>. 아이고 티코 <웃음> 야 오늘 진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것인데 진짜 이렇게 다 모였네 형님 오시는 길은 안 헷갈리셨어요? 네뭐 이제 네비가 이 장작이 한번 붙으면 살벌이야 <웃음> 고기 보소 허허 이거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인자. 이거 다먹으 먼저. 아이고 푸짐해서 좋다 아따 장작이 역시 장작 따숩네장작댄게따수 형님도 의자 좋은 거 있잖아요. 어, 형님 모토 캠핑 할때 그때 구매하신 거. 아따 엥두 담아도 그냥 갬성 있어. 어, 감성. 백백 cc 백 cc 턱 중년의 덕후들 막 오늘은 어, 어? 캠핑 버전이요 캠핑 버전. 어? 아따 이 그냥 이건 내차 안에서 딱 쓰면 딱 사이즈 좋네. 쓰지 않나 똑같은거? 없어요 나 인자 내가 이거 접수 히알라 같네 딱 좋네 사이즈 아, 어, 차 안에서 그 먹방 찍을 쓰면 되겠네 까요응나 응, 이거 줘요 나 가져가세요 아이고 땡큐 감사합니다 이거 탈라 또 고기를... <웃음> 아따 묵기분니 좋다 이거 고기를 딱내 스타일이요 음어떻까요 기가 예쁘네 우선 음. 밥부터 음. 해드려야겠어 그래. 형님 음. 그냥 같이 워버리죠 어. 여기부터 먼저 지 어? 하루키님 야채시거러가서안오신거 지금? 다 어. 왔다 아, 아냐 이 그런게 약간 지저분야가는어 가게완전 안좋다 크게 잘라도 돼요 <웃음> 에... 어... 어... 우리또막 크게, 크게 크게 먹어버린 게 우리들은 그냥 음... 아딱 고기 좋다 5kg 음... 중큰크기 그냥 세 개씩 먹어버려 챙피하게한 <웃음> 어, 개씩 먹어 어, 어른인 게세 개씩 먹어도 돼야어릴 어, 때는 이제 한 개씩 먹어도 눈치 뱉는데 어른인 게 많이 먹어도 돼 <웃음> 자, 맛있게 셈추. 아 고기를 한번 먹어볼까? 깨 뿌려진 김치까지 생겨요. 아이 그냥. 아이고, 그냥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음! 에이. 와! 고기 미쳤다. 맛있어요? 와! 아. <웃음> 야, 닭다리네. 고기 진짜 맛있네. 음. 음! 나와서 먹은 고기 중에 제일로 맛있네, 오늘이. 아, 생각해봐. 아, 야. 튀김, 튀김, 튀김만. 지금 이거 또 빼기 해야겠는데요. 밥들은 내가 아는 길이라 그냥 가는데, 좋울은 아, 아이거 기름도 물력값 부리지 까까만데 이거 기름 많이 가져줬네요. 나는 저 까나리액젓인 줄 알았어. 까나리액젓. 아니까 <웃음> 기름이 좀과한거 <웃음> 아니에요? 까나리액젓인줄 <웃음> 까나리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연발 비야마. <웃음> 그, <웃음> 네. 아. 그에캡 해가지고 하다하면 누부셔. 아이고. 아 다행 형님 그 진짜 이거 아, 몇년도 건지는 알아요 형님? 몰라요. 몰라. 몰라. 내가 볼 때, 블록블록 또, 블록블록 내가 볼때 6.2호는 훨씬 전 거요. 딱 봐도. 아니, 아니 생각보다 이게 한 80년 그때. 그러죠. 많이 낚시, 네, 저 어렸을 때쯤. 음, 그러니까 음, 낚시 갈때 이게 활력이또 좋대요. 음, 그런 걸좀 음, 많이 이게, 가져왔다고. 이게 그 뭐예요? 물 끓이는 용도예요마 작은 휴전용 버너, 버너. 활력이 엄청 좋아요. 부탄가스 나오기 전에. 네. 됐어요 그니까? 예. 이제 됐어? 네. 황학동 그도깨비시장 있죠? 어, 거기 어. 가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아. 이게 황동 번호라고 해야되나 그러면? 황동 알? 네. 그.. 등유번호? 네. 이것도 어떤 건또화력이또 되게 좋은데 게 여, 이거 화력 좋아요 음. 개도 끄슬릴 수 있어 <웃음> <웃음> 중요한 개 가야지 <웃음> 말고 중요한 개 이거 일 거예요? 이거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근데 원래 그 국산 설봉을 사려고 했었는데 아설봉 맞아 형님 네, 설봉... 설봉을철봉 사려고 했는데 그거 미끄러지고 이걸로 그냥 <웃음> 나름대로 경쟁이 있지라군요 달궈줘야돼 아 여기를? 네 뜨겁게 핫포트를 네. 사면은 등유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네 젖더라고 밑에 빨리더라고요네이렇게탈궈줘야돼일 그때는 뭐 토치가 있었을까요? 그때어 토치를 않고 원래는 여기다 알콜을 넣어요 알콜을 넣어가지고 알콜로 쳐버리는구나 예열을 시켜줘야 <놀람> 냄새난다 콜로 <콜롱이> 냄새 <놀람> 날 오, 오, 오, 아, 오메 무슨, 오메 왜? 오메 오메 야세다술 힘들어 무슨 강염번호 같아요 돌려버리는데기스도 있을 정도네요. 그런 게 이게 이제 압이 막사나면서 음. 아, 난 직접 이거 고 야, 이제 이게, 이게 압좀 떨어지면 다시 또고확 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아직 정상은 아닌 게 예, 수리가 안 됐어. 어. 예. 수리하는 데가 있어 형님? 예. 전주에 그그 그, <웃음> 그동호 회원 형님께서 아. 해주셨어. 매장은 아니고 일반인이. 일반인이. 저희 그 저희 집안에 가스렌지 불 켜다가 불 <웃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시나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지금 여거 냄비 올리면 불꽃 일정할 거야. 아마. 아 이야. 이거를 시음해 주시면 붙이면 안정적으로 예, 바람이 지금 쉬어한 거예요, <목소리> 아니면 이제 뭐가 원래 원래 계속 돌봤던 애들 그러니까 보내들 보내는데 이병 안 가는 애들도 있고. 뭐 거기에서 애들끼리 또 새끼가 나서 늘어난 것도 있는데. 아니. 거기서 새끼 안 나요. 어, 그럼 어떻게 왜선착 중송하고 매주던 아니야? 딱히 안타까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또 돌봐주고 음. 치료해주고 막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못 던데. 더 근데 저희는 더 늘리진 않아요. 있는 애들만 잘 관리하고. 그렇죠. 누가 키운다 하면 키우. 근데 이쁜 애들이 지금도 여기 막 있어요. 한번 거기 한 번. 딱 앉아 있으면 막이 무릎에 앉아 있는 온 애들도 있고, 둘이 개는 장난. 거기도 <목소리> 믹스견 아니고, 믹스견이 또 아무튼 매력 있게 이렇게 군 채근 <웃음> <응. 군 목소리> 애도 있어요.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저기, 좀 뭐라고 그러지? 저기 저기 애교가 있어. 요 음. 삽살리 하고 뭐 하고 섞였는데 아무튼 안녕 근데 그런 애들은 또잘입양 가더라고요. 예쁘니까. 예쁘니까. 네. 사람이나 짐승이 아, 아쁘고입뻐야지 네. 힘이 가시고. <목소리> 예. <목소리> 예. 네. 어, 아, 이뻐. 뭔가. 아이고, 티코 콘코드 천천히 가세요. <웃음> 조용하네. 고급 참게 콘코드가 있나요? 조용요. 해 저기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으려나? 수상구조 예한게인자 아이고. 달라나. 오우. 오오 안녕